자, 이제, 지난번 강의에 이어가지고, 이제, 키네마스터 두 번째 수업을 할 건데요. 자, 첫번, 처음에 키네마스터 설치했을 때는, 처음에 키네마스터 설치했을 때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우리 여기 화면 있죠? 여기 화면만 나왔잖아요, 이 화면만. 근데 이제, 지난번에 한번 키네마스터 작업을 했잖아요, 그죠? 한번 작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른쪽에 이 화면이 나올 거예요. 오른쪽 이 화면. 보이세요? 그래서, 요거 한번 먼저 보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보고 넘어갈 테니까 잘 보세요 자 오른쪽에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한개 만들어서 하나, 하나가 하나 있을 거고요 영상을 두번세번 번 만들었으면 내가 만든 개수만큼 요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쭉쭉쭉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든 영상 개수만큼 이해 되시겠어요? 개수만큼요 그러면 이게 뭐냐? 이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영상에 프로젝트 파일 같은 거예요 원본 문서. 자, 영상을 만들어서 동영상으로 자막으로 저장했잖아요. 어? 오타가 났네? 어? 수정을 해야 되네? 이해되시겠어요? 그때, 그때 여러분들이 여기 들어가서, 이해되시겠어요? 여기 들어가서 클릭해볼게요, 여러분. 이걸 또 클릭하게 되면, 자, 이 영상을, 어, 2020년, 2020년 3월 5일날, 그죠? 보이세요? 3월 5일날, 3월 5일날 수정한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이 영상을 원래 아니면, 다시 저장할래? 아니면 이 영상을 똑같이 복제할래? 그리고 이 영상을 삭제할래? 이런 의미에요. 그리고 이 영상에 보시면 제목 없은 데 있죠? 이걸 클릭하면 제목을 내가 넣을 수 있어요. 이 영상은, 만약에 서진빌라, 이렇게 해볼게요, 그냥. 서진빌라, 아니, 아이고이고, 죄송합니다. 네. 네. 제가 키보드를 치면 안 되는데. 음, 여기서 써요. 자, 서진빌라. 네. 이렇게 뭐뭐 뭐 대기로 뭐 이렇게 한 적어 볼게요, 제가요. 자. 그러면 요렇게 제목이딱 들어가는 거죠. 그아 이게 제목 없으면 이래 버리면 이게 어떤 영상인지 모르는데요. 저렇게 제목을 딱 적어 놓으면 아, 이게 내가 옛날에 서진빌라를 편집했던 연, 원본 영상이구나. 이해되시겠어요? 우리가 한글로 문서 저장할 때 제목 저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요. 그래 놓으면, 그래 놓으면 내가 바깥으로 나가 볼게요. 나가면, 나가면, 요렇게, 이제, 이게 뭐로 나와요. 서진빌라 101호 이렇게 해서 나오잖아요. 그죠? 예, 네,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저거를 가지고 와서 뭐할수 있는 거예요? 네, 수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요렇게 하는 용도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이 영상을, 언제, 어떤 영상을 편집했는지 알기 위한 목적이 하나가 있고요. 그래, 계속 수정할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는요, 영상을 빠르게 편집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자, 원룸만 쭉 하는 사람들은요. 특히 아파트만 하시는 분들은 형태가 똑같아. 소개할 것도 똑같아. 이해되시겠어요? 그 찍어올 때 똑같은 구조를 찍는 거예요그 영상 하나 찍은 거 어떻게 해요? 복제. 아까 복제 기능이 있었잖아요. 그럼 냅두고 복제한 다음에 그걸 들어가서 영상만 교체하는 거예요 영상만. 영상만 딱 교체를 하면 내용은 그대로 있으면서 그죠? 영상만 싹 바뀌잖아요. 그, 그 안에서 오타만 수정하고 시간대만 조금만 조정하면 하나의 영상을 금방 똑똑하고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해져야 될 지금은 설명드려도 큰 여러분 머릿속에 안 들어올 수도 있는데 영상을 많이 만들다 보게 되면은요. 아 그때 저렇게 말한거고 저렇게 하라는 얘기였구나 하는게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는 영상 한개 만드는데 막 20분, 30분 막한 시간씩 걸렸는데 그렇게 딱 만들면 5분, 10분이면 영상 하나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요. 간단하게요. 그렇게 할 때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본 영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래한드 같은 거나 문서 작업할 때 생각하면 돼요. 문서 기본 형식을 딱 만들어내면 안에는 양식은 그대로 쓰면서 뭐만 바꾸면 돼요. 내용만 탁탁탁탁 바꿔서 인쇄하면 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개념이 되는 거예요. 영상 편집도요. 영상 편집도요. 그래서, 요, 요게,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이, 이 부분이 뭐라고요? 원본 문서, 프로젝터 문서다. 이해되셨죠? 그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AD라고 적혀있는 거 있죠? 설치 나와있죠? 누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여러분. 이거 뭐예요? 광고. 그죠? 네, 광고예요, 여러분. 네, 절대로 누르지 마세요. 광고예요. 자, 요렇게 해가지 여러분들 쭉 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편집하는 게 여기 플러스 버튼 보이죠? 그죠? 이 네, 플러스 버튼 눌러서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비율은 항상 몇 대면요? 16대 9. 네. 자, 그럼 여기서, 여기서. 자, 왼쪽에 AD라고 적혀 있는 건 항상 광고라 고 그랬죠? 그죠? 손댈 필요 없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오른쪽에 보시면 미디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영상 가지고 오겠다는 얘기죠? 그죠? 네, 영상 가지고 오겠다는 얘기죠? 클릭해서 이제 편집할 영상을 하나 가지고 와야 되겠죠, 여러분? 네, 편집할 영상을 하나 가지고 오세요. 네, 편집할 영상을요. 저는 샌드에 있는, 자. 제가 설명 하나 드렸는데, 그, 그때 당시 어떤 설명 드렸냐면, 여기 비디오처럼 생긴 그림 요거, 요게 말하고요 비디오, 동영상이라는 얘기고, 사진처럼 생긴 그림이 이미지란 얘기예요, 여러분. 예, 사진이란 얘기예요, 사진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올지를 잘 선택하셔야 되는데, 헷갈리시는 분들은 여기 점점점에 가가지고, 사진, 동영상만 선택하면 된다, 이렇게 동영상. 그러면 사진은 안 보이고, 동영상만 딱 보이니까 걔만 갖고 오면 된다 됐죠 얘를 클릭 클릭을 하면은 지금 현재 2분 7초 짜리 뭐가 2분 7초 짜리 지금 동영상이 들어왔다는 표시가 되죠 그죠 네, 표시가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가 이 영상을 편집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른쪽 상단에 있는 V 그죠 우측 상단에 있는 V 키를 누르고 들어가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네 V 자 그러면 이렇게 어, 영상 편집하는 화면으로 딱 하고 들어옵니다 딱 하고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일차적으로 요한 50% 한 거예요. 그죠? 여기서 우리가 뭐한 거예요, 지난주에요? 자막 넣는 거 있잖아요. 자막. 그죠? 어, 자막 넣는 거 했어요. 자. 그 키네마스터에서 키네마스터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서 무엇을 기준점으로 해야 되는? 기준점이지, 기준점. 그렇죠? 그게 뭐라고요? 저기 있는 빨간색 선. 예. 네. 저 빨간색 선이 있는 위치에 글자가 써지고요. 즉, 보이는 여기 보이는 이 빨간색 선이 빨간색 선이 있는 위치에 글자가 들어가고요 이 빨간색 선이 있는 위치에 음악이 들어가고요 이 빨간색 선이 있는 위치에 녹음이 된다고 여러분요 그래서 항상 이 선이 내가 원하는 위치에 있는 게 맞는지를 확인하는 게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하다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에 이 선이 없으면요 은 아무리 만들어도 왜 이렇게 됐지? 뭐야? 이렇게 된다고 여러분요 이,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저 선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요 발을 꾹 누르고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이죠? 보이세요 이렇게요? 네 움직이죠 그죠? 그러면 이 빨간색 선이 있는 위치가 그 영상의 위치예요 여기 위에 보이는 게 이해됐죠 그죠? 그래서 이거 움직여가면서 내가 원하는 위치를 정확히 체크하면 되고요 우리가 앞으로 가기 뒤로 가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죠? 앞으로 빨리 가고 싶어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요요 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여기 우리 비디오 버튼에 보시면 빨리 가기, 대각기 가는 버튼 있잖아요. 보이세요? 그래 얘를 쿡 클릭하면 그냥 앞으로 툭 하고 갑니다. 맨 뒤로 가고 싶어요 하면 다시 얘를 누르면 맨 끝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웃음> 특별히 여러분들 어려운 거 없어요. 그리고 편집하다 보면 여기 아래쪽에 막 쌓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경우에도 여기를 어떻게 해요? 어, 여기 위에 버튼 이거 보이죠? 요거 올리면 이렇게 편집하는 모드를 요렇게 우리 여러분들이 길게 볼 수도 있고 짧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아래쪽에 있는 버튼 기능들을 조금만 신경 쓰시면 은좀더 편리하게 편집이 가능하세요 편집이요 자그 여기서 이제 뭐하는거예요 여러분 이제 자막을 지난번에 넣었죠 그죠 자막을 넣어볼게요 자막을 여러분 자 자막은 어떻게 넣냐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미디어 오디오 음성 레이어 네가지 메뉴가 있죠 보이세요 그래서 자, 미디어는 지금 동영상을 하나 우리가 가지고 오는 거였죠. 오디오는 뭐겠습니까? 그렇죠. 배경음악 까는 거예요. 배경음악. 그 다음에 음성은 뭐겠습니까? 더빙하는 거죠. 더빙. 목소리 중간에 내가 원하는 거 녹음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자, 어떤 경우에있냐면은 더빙은요. 내가 야외에서 영상을 찍었는데 찍었는데 야외 소리 보면 시끄럽잖아요. 바람 소리부터 시작해서 막 열심히 막 찍고 있는데 옆에서 어이, 김사장! 하면서 오는 거예요. 목소리 다들 가잖아요. 그죠? 얼마나 답답해요, 그죠? 그런 경우에 영상 안에 들어가 있는 소리를 완전히 없애버리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한 부분만큼 더빙을 싹 넣어버리면 되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런 경우에 작업하는 거예요. 네. 일단 이 단계는 조금 이따 해드릴게요, 조금 이따가. 자, 지금 뭐, 이제 글씨 쓰는 거. 그럼 요세개 빼고 난 다음에 글씨 쓰는 거 어딘가 있겠네, 요 그죠?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네, 레이어. 이렇게 보면 레이어는 이렇게 여러 개, 지금 겹쳐져 있는, 겹쳐져 있는 모양 보이지? 겹쳐져 있는 모양. 그러니까, 어, 이런 개념인 거예요. 여기 영상이 있으면, 이 영상 위에, 영상 위에 이렇게 하나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요런, 느낌을 보이는 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올려간다는 개념인 거예요. 쌓아가는 개념. 그걸 우리가 레이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쌓아가는 개념을요. 파워포인트가 그런 개념이에요. 파워포인트가. 파워포인트에 보이는 흰색 화면이, 거기에 글씨를 쓰는 개념이 아니라 그 위에 하나씩 쌓아가는 개념이에요. 쌓아가는 개념. 그걸 우리가 레이어라는 거예요. 레이어라는 표현을 해요. 전문 용어로 레이어 그러니까 다들 못 알아들어. 저는 항상 뭐라고 표현하냐면 A4 용지 여러 장 겹쳐진 거. <웃음> 그쵸? A4 용지가 막 겹쳐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안 그러신가? 별로 안 웃긴가? 어쨌든 웃기라고 했는데. 자 어쨌든 자 보세요. 그래서 영상 위에 글씨를 쓰는 거기 때문에 겹쳐지는 개념이죠. 그, 그래서 지금 레이어를 해보면 텍스트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죠? 그러면 여기 가서 텍스트 보이죠? 네. 클릭해서, 클릭을 해서 원하는 문구를 쓰면 되겠죠? 네. p 옵션 l o p t 원룸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글씨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네. 자, pull o 원룸 자, 글씨를 쓰고 OK 눌렀어요. 그죠? V. 네. 됐나요? 자, 글씨 써서 들어갔나요, 여러분? 네, 자 그러면 여기에 보시게 되면 요, 여기 거기 글씨 있어, 글씨 글씨를 꾹 누르고 움직이면 원하는 데 이동이 됩니다 꾹 누르고 움직이면 이동이 되고요 그리고 글씨 끝머리 좌우 화살표를 꾹 누르고 당기면 이렇게 뭐가 돼요? 글씨가 늘어났다가 줄어났다가 한다, 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요 좌우 화살표 위에 있는 거 누르면 이렇게 글씨가 대각선으로 돌아갔다가 안 돌아왔다 하죠 그죠? 보이세요 여러분? 네. 이렇게, 이렇게 지금, 어, 글씨를 크기를 키웠다, 이동시켰다, 원는 위치에 갖다 놓을 수 있죠. 그죠? 이게 1차적인 기본. 됐나요? 되셨어요?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 글씨는 지금 여기 영상에 보면은 지금 이첫 번째 위치에 들어왔잖아요. 지금 제가. 그죠? 첫 번째 위치에 들어오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리고 영상에 글씨를 딱 집어넣고 나면은 무조건 한 가지 여러분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글씨가 나오는 시간 이 글씨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이게 할건지 아니면 딱 내가 원하는 때까지만 딱 나오게 멈추게 할건지 이해되시겠어요? 예, 이해되시겠어요? 그게 여기서 해야되는 사항이라는 얘기죠 그게 뭐냐 그럼 여기 보시면 지금 여러분들 보이는 여기 보이세요 이거? 여기서 요만큼 이만큼 글씨가 나오게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잘 보세요 여러분 빈대를 그냥 클릭하면 이런 화면이 나오고 재생 버튼이 나와요 보이세요? 재생을 딱 시키면 영상을 보게되면 저렇게 영상이 쭉 재생이 되다가 저 시점에서 저 글자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보이나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나 문제가 발생하죠? 저 영상에 나오는 글씨 시간이 적절한가? 안한가? 만약에 너무 짧으면 늘리면 되죠? 그죠? 너무 짧으면 늘리면 되죠? 너무 길면 너무 길면 어떻게 돼요? 줄이면 되겠죠? 줄이면 되겠죠? 그러면 길 그, 여기 보시면 T라고 되어있는 노란색 버튼 보이세요? 이게 여러분들 글씨라는 의미예요 위에 있는 거는 동영상이라는 의미의요 동영상.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서 하나씩 쌓이고 있는 거라고 이게 제일 밑에 깔렸고 이해되시겠어요? 그 다음에 깔린 게 뭐라고요? 글씨. 그죠? 이런 개념으로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럼 글씨를 클릭하면 클릭하면 여기 오, 오른쪽 끝에 뭐가 보여요? 이렇게 굵은색 점점점 보이죠? 얘를 꾹 누르고 땡기면 늘어나는 거예요. 내가 늘린 만큼 뭐가 되는 거예요? 글씨가 보이는 거예요. 또꾹 눌러서 줄이면 내가 줄인 만큼 글씨가 그만큼밖에 안 보인다고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신 만큼 글씨를 조정해가지고 딱 밀어 넣으시면 되세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글씨를 만들어서 넣는 거라고요.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했던 1강에서 했던 작업이라고요. 됐나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두 번째.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조금 기술들이 들어가는 게 기술들. 자, 어떤 기술들이 들어가냐 그러면 약간 이제 영상의 좀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쁘게 만들어야 되겠죠. 이쁘게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는요, 무엇을 편집하고 있어요. 글씨를 편집하고 있죠. 그럼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화면이 뭐라, 오른쪽에 보이는, 자, 오른쪽에 보이는 이화면 있죠. 이 화면이 글씨를 편집하면 글씨를 편집하는 화면이 나오고요. 저희 빈 공간을 클릭해 볼게요. 빈 공간.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빈 공간을 딱 클릭하면 은 어느, 데, 아무 때도 선택이 안 됐죠? 안 되면 아까 제일 처음에 봤던 미디어, 레이어, 음성, 오디오가 나온다고요. 내가 동영상을 선택하죠? 동영상을 딱 선택하면 동영상을 어떻게 편집할 건지 메뉴가 나오는 거예요. 개념이 이해 되시겠어요? 오른쪽은 무엇을 선택했냐에 따라 가지고 그 선택한 거를 편집하는 메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글씨를 예쁘게 편집할거면은 그 글씨를 선택하면 된다고 해요 여러분 그 글씨를 딱 선택을 하면 자 선택을 하면은요 요렇게 글씨를 편집하는 화면이 딱 하고 나온다고 글씨 편집하는 화면이요 됐나요? 그러면 여기 글씨를 편집하는 화면에서 제일 오른쪽 끝에 가 뭐가 되어있어요? 색깔 흰색 보이죠? 이게 글씨 색깔 바꾸는거예요 클릭을 해서 여러분들이 깔끔한 글씨 색깔을 원하시는 글씨 색깔 있죠? 네, 글씨 색깔을 클릭하시고 예. 네. 체크박스 딱 누르고 나가면 색깔이 뿅 하고 바뀝니다. 이렇게요. 됐나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 AA라고 보이죠? AA. 이게 글씨 폰트 바꾸는 게 폰트. 폰트를 클릭하면 지난주, 아, 지난 1강 때 폰트 바꾸는 거 했네. 그죠? 예. 네. 여기서 여러분들 이쁜 폰트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원하는 폰트 있죠? 한국어. 꼭 한국어 폰트로 하셔야 돼요. 한국어 폰트로요. 한국어 폰트로 여러분들이 적절한 폰트를 선택하신 다면에 V자 표시 보이죠? V자. 누르고 나가면 깔끔하게 그 폰트로 여기가 바뀐다 자 이게 1차적으로 지난주 했던 거였어요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일강때 했던 거예요자그 다음에 자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어 글자를 잘못 써서 수정해야 돼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여기 보면 키보드처럼 생긴 버튼 보이죠 키보드를 쿡 누르면 누르면 다시 글자를 수정하는 화면이 나와요 잘못 써서 언제든지 이렇게 수정할 수 있어요 아니야 나는 이 글씨를 통째로 없애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왼쪽에 있는 휴지통 여기 있는 휴지통을 딱 클릭하면 통째로 얘를 날려버릴 수 있다. 됐나요? 자그 다음에 여기 인 애니메이션 보이세요? 인 애니메이션 인 애니메이션을 클릭하면 글자가 나올 때 효과를 주는 거예요 글자가 나올 때 휙휙휙 돌아가는 효과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 눌러볼게요. 인 애니메이션을 딱 클릭하면은요. 클릭을 하면 자 제일 처음에 없되데 있죠? 근데 페이드 한번 넣볼게요 페이드 요렇게 나가고 팝 효과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시계방향 해볼까요? 그러면 이제 시계방향은 빙글빙글 돌면서 나오겠죠. 드롭하면은 요렇게 나오겠죠. 그럼 내가 이걸 했는데 너무 빨리 적용이 돼. 그럼 아래쪽에 보면 여기 속도 조절하는게 속도 조절 보이세요? 여기 속도를 요렇게 조절하면 최대 두배까지 속도가 조절되거든요. 그럼 좀 천천히 나와요. 좀 빨리하고 싶으시면 앞으로 올리면 돼요. 속도 조절을 천천히 하셔가지고 쓰시면 되고 저는 이제 뭐 타이핑 효과를 좀좋아하는 편인데 타이핑은 좀 깔끔하게 저런 식으로 나오고 이렇게 이렇게 타이핑은 보이세요? 기네바스터의 장점은 뭐냐면 공짜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효과를 줄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라 거예요 자 애니메이션 효과 이해되시겠어요? 글자를 그냥 보여주는 것보다 좀 효과를 주면 이쁘게 보이잖아 저한테 질문도 많이 오세요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쉬워 이런가 하나 적용시키면 끝인데 그죠? 빙글빙글빙글 빙글빙글 돌게 나오든 뭐 그냥 나오게 하든 요런 효과 한 번만 주면 다 나오는데 그죠? 네. 그러니까 요런 기술만 알면 은 얼마든지 이쁘게 만드는 걸할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영상을 찍어와서 그 다음 내가 필요한 부분에다 자막을 집어넣은 다음에 그 영상을 유튜브에 올릴 줄 알아야죠 그 다음에 그걸 조금씩 더 이쁘게 만들어 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자꾸 이쁘게 만들려면 힘들다라는 거죠 네. 네. 그렇죠 유튜브는요. 말씀해, 여러분은 동영상으로 만들었잖아요. 지금, 지금 똑같은 거니까. 자, 질문이 뭐냐 그러면 기존에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그죠? 기존에 만들어 놓은 거는 다시 하려고 그러면 그걸 지우고 새로 해야 되느냐. 그런 질문이잖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왜? 제가 말씀드린 원본은 프로젝트 파일이라고 그랬죠. 원본은 얼마든지 수정할 수가 있는데 유튜브에 올리는 영상 동영상으로 만드는 뭐라고 해서 출력된 종이문서 같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여러 출력된 종이문서를 어떻게 수정할 거예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재출력하려면 어떻게 돼요? 문서를 불러서 그죠? 거기서 수정해가지고 다시 인쇄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게 주는 거죠. 고, 여러분 고객한테 자료 준다 생각해 보세요. 고객한테 자료 줄때 이미 준 자료를 가지고 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 뭡니까? 위에다가 막 덧칠해가지고 수정해가지고 주면 좋아하겠어요? 아니겠죠 그죠? 그거는 파기하고 그죠? 다시 깔끔하게 수정해 가지고 다시 인쇄해서 줘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작업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영상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상을 동영상으로 마지막으로 출력할 때는요. 저장할 때는 할 때는 완성된 게딱 오타들 수정이 없는지, 잘못된 게 없는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저장을 해야지 그거 없이 했다가는 또 해야 된다고 또. 또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웃음>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옵션 주는 거는 하나 했고요. 자, 그 다음에 V 누르고 나갑니다. <웃음> 자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 애니메이션 보이세요? 이거는 뭐냐면 애니메이션은 뭐냐면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적용되는 애니메이션. 이 애니메이션은요 그냥 잠깐 앞에 나왔다가 그 다음에 딱 멈추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글자가 나올 때 나타나는 효과를 우리가 인 애니메이션이라고 해요. 근데 애니메이션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구그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위에다가 상담 문의 적어놓고 연락처 나오잖아요. 그게 계속 반짝 반짝 반짝 반짝 되고 있잖아요. 그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나와야 될거이에요 그게 애니메이션에서 들어가서 하는 거라고 애니메이션. 그러면 그런 효과는 여기 보면 전면효과 보이세요? 이렇게? 전면효과가 이렇게 반짝 반짝 반짝 되잖아요. 뭐 이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뭐또 뭐 뭐가 있을까요? 뭐 펄스 이런 효과도 있어 펄스 조금 천천히 되는 죠 펄스는요. 보이세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효과를 주고 싶으면 얘는 애니메이션 해주면 글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것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계속 근데 제가 한번 해봤는데 별로 안 좋아요. 네. 정신 하나 없어. 계속 그러고 있으면요. 정신 하나 없으그안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가끔가다가 중간에 좀확 눈에 띄게 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뭔가 팍 하는 게 괜찮은데,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나올 때까지는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이런 것도, 제, 이런 것도 좀 느리게 깜빡이는, 거죠. 느리, 느리게 깜빡이, 천천히, 그죠? 이런 것도 재밌어요. 하나, 재밌는 게 뭐가 있냐, 그러면 보, 보시면, 여기, 비 내림 효과 있는 거. 막 내려요, 이렇게. 돈 내, 막 이래서 돈, 돈, 돈, 돈내려가지고 돈이 막 내리는 거예요. 얼마 좋아요, 여러분. 별로 안 좋은가? <웃음> <웃음> <웃음> 얼마 좋아요. 그죠 아니면 돈이 계속 돌아가는거 돈이 돈이 계속 돌아가는 것도 괜찮고 그때 드리피팅, 플로팅 뭐 조금씩 움직이는 게 많죠. 그죠 종류들이. 그죠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기술들이 많아요. 남들보면 어떻게 저렇게 했는 그렇게 어려운게 아니라 그냥 여기 있는걸 적용한거니까 잘 써먹으시면 되세요. 자.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면 어, 똑같이 이제 인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바로 아웃 애니메이션도 똑같죠. 인 애니메이션의 반대가 아웃 애니메이션이잖아요. 얘는 자막이 사라질 때 나타나는 효과. 끝날 때 아웃 애니메이션은. 그러니까 어떤 효과를 정하지 세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돼요. 불투명도는 뭐 굳이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돼. 그냥 말 그대로 글자를 좀 투명하게 만들겠다라는 건데 뭐 투명하게 만들 만한 특별한 이미가 있을까 싶은데 뭐 필요하시면 써먹으시면 되고 자, 다들 보면, 그랬던 제가 여기까지 딱요네 군데만 딱 강의를 하니까, 네개 밖에 없다고 또 생각하는 사람이 태반인 거야. 전 처음 알았어요. 제가 네 개만 강의하면 나머지는 알아서 보겠지 그랬는데, 아니야. 그죠? 보니까 이네 개로 끝난 거야, 다들한테는. 그래서 참 제가 강의하면서, 아, 수준을 얼마나 낮춰야 될까 생각을 하고 생습니다 여기서 밑으로 더 내려볼게요, 여러분. 더 내리면 더 있어요, 밑에 아래쪽에. 보이세요? 많아요, 여러분. 여기 엄청 많아요. 보이세요? 여기 아래쪽 내려보면, 일단 윤곽선 한번 볼까요? 왜냐면, 요렇게 글씨를 보는 거랑, 윤곽선을 주는 거랑 또 달라요, 여러분. 그림자 효과 주는 거랑. 그러니까, 윤곽선을 들어가서, 이렇게 윤곽선을 내가 딱 넣죠? 윤곽선이 딱 들어가면, 어떻, 어떻습니까? 진하죠? 여기에, 여기에, 두께를 쫙 주잖아요. 어, 두께를 딱 주면, 굉장히 뭔가 강조된 느낌 팍 하고 나요. 안 나나요? 나죠, 그죠? 그냥 하는 거랑이런 효과를 주는 거랑 많이 다르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다 글자를 어떻게 저렇게 입게 만들게 아니라, 이런 효과를 줘서 만든 거란 얘기죠. 이런 효과를. 자, 그리고, 그리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리고, 여기 그림자 효과 보이시죠? 그림자? 이 그림자를 클릭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그림자 효과도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는데, 윤곽선 효과가 너무 커서 안 보이네. 그죠? 그리고, 어, 나머지, 뭐, 뭐, 글로, 블로 어, 저기, 뭡니까? 나머지 글로 효과 같은 경우도 뭐, 해보시면, 한 번씩만 해보시면 되는 거라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닌데, 퍼지는 효과에, 그죠? 퍼지는 효과도 이런 것들도 뭐 한번 써보시면 될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하지 마시고, 기약 만들 때, 그죠? 조금만 신경 쓰시면, 좀더 예쁜 글씨체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고요. 그리고 강조할 때도 여러분들이 예쁜 거걸 많이 강조해가지고, 중간에 보증금, 월세, 아니면 수익률, 몇프레 강조할 때는 좀 진하게 팡 해주면 좋잖아요. 그죠? 여기 효과 있잖아요 뭐 뭔가 빵 튀어나오기 좀 작아지고 탁 그렇게 하든지뭐 이런 효과들을 딱 주면 눈에 확 들어오니까 훨씬 좋겠죠 그죠? 훨씬요. 네. 자, 그런 효과들을 나름대로 여기서 찾아보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적용하시면 된다. 네. 그리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용어 자체가 읽어보시면 딱 이해되잖아요. In animation, animation, out animation. 여러분들 영어를 엄청 잘하시잖아요. 저보다는 잘하실 것 같은데. 글자, 그죠? 글씨를 어떻게 하는지 대해서 한번 20 2 0분짜 본거에 기본적인 틀을 하고 글씨랑 다 반복해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아직 저장하지 마시고요. 일단 지금 영상 하나 여러분 이해 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어, 유튜브에 올릴 영상 하나 가지고 와서요. 가지고 와서 그 영상에 뭐 하는 거에 지금 자막을 깔끔하게 넣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